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컨텐츠 월간 견적 시간입니다 제 월간 견적은 뭐 꾸준히 제 영상 보셨으면 뻔히 아시겠지만 보통 중순쯤에 올려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월초에는 cpu 가성비 비교표 그리고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먼저 만들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간 견적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만드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월 초에 시작해도 중순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꾸준히 이어오다 보니까 결국 월 초가 아니라 월 중순 월간 견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혹시나 4월 월간 견적을 4월 말에 보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5월 초까지 참조해서 구매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봐주셨으면 하네요. 그럼 월간 견적 표를 보기 전에 앞서 주의사항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에 가까울 거예요. 이제 첫 번째 11세대 제품들 추가했습니다. 근데 11400밖에 안볼 거예요. 11400, 11400F 어? 성조님 이건 뭐 i7하고 i9 다 어디 갔어요? 추천할 말게 사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1세대를 빼먹은 게 아니고요. 추천할 제품은 이거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어, 두 번째 인텔 10세대, 11세대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장가가 뛰고 있어요. 이거는 인텔 본사 측에서 그 공급량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 3사도 조금 물건을 잠궈둔 것 같습니다. 당장 인텔 제품들 여러분이 한번 가격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올려드린 CPU 가성비 비교표와 다르게 살만해 보이는 게많0 F밖에 없는 거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고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AMD CPU의 전체적인 가격 하락. 덕분에 5600하고 5900이 사기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뻔히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네 번째 저번 달 대비 또 그래픽 카드 가격이 10에서 2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중간 유통 업체들이 가격을 크게 높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러분 총판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서 요새 30%에서 40% 정도 마진을 붙이는 것을 제가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하... 최굴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픽 카드든 아니면 완분체든 사기 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주의사항은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월간 견적 가장 저렴한 제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4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어? 성전님 인텔 왜 빠졌어요? 인텔 지금 만백이 10, 100이... 내장 그래픽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웃음>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품절나면서. 근데 다 4, 3, 5, 0G도 스거머니 2만원가량 올라가지고 가격이 정상적으로 바뀌었는 3200G가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AMD 견적밖에 없습니다. 용도는 사무용, 영상감상용, 뭐 인강용 정도로 가볍게 사용할 제품이고요. CPU는 단한 제품 3200G만 추천드리고요. 요놈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는 없는데 소음에 민감하시면 R4i M120이라고 뭐 저렴한 타워형 쿨러 있습니다.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보면 메인보드도 추천이 바뀌었어요. 435G는 0 아시다시피 520 보드 써야 되는데요. 3200G는 320 보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가성비가 잘 잡힌 보드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S2H 보드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DVI D-sub, HDMI 세 가지 그래 그 포트 있잖아요. 내장 그래픽 포트 요걸 다 지원하니까 어느 모니터든 포트가 호환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하고요. 좀 좋은 포트 쓰고 싶으면은 ASUS e x a 3이5 m 게이밍 쓰셔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 포트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DDR4 3200 메모리를 추천드리는데요. 무조건 짝수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장 그래픽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 하락이 없습니다. 4기가 2개를 추천드리지만 여러분이 주머니에 여유가 좀 있다면 8기가 2개가 는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은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특히 내장 그래픽은 시스템 메모리를 빌려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기가에서 1기가 정도 메모리가 빠진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전님 근데 제가 알기로 3200G는 메모리 3200을 지원 안 하는데요. 네. 그거 맞는 말인데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2933 메모리나 2666 메모리를 사용했는데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나면 3200 메모리가 그대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찝찝하다면 면하266 짜리 속도의 메모리를 사용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3200 메모리 두개 사서 꽂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어, 내장 그래픽 배가8 그대로 쓸 거고요. SSD는 웬디 블루 혹은 MX500 정도를 추천하는데요 이거 송전님 BX500도 있고 웬디그린도 있고요 뭐그 밑에 저가형 브랜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바른 뭐 시기 아니면은 a 데이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추천 안해요 뭐 실리콘 어쩌고도 있고 아 이유가 있는데요 SSD같은 경우 한번 뻥나면 은 윈도우 재설치하거나 SSD AS하고 보내고 오는데 생,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세팅 새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원 아끼려고 저렴한 SSD 갔다가 그게 불량 나버리면 오히려 더큰 불편함을 안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는 최소 마지노선 불량도좀 적은 편이고 충분히 속도 도 나오는 요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용량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 25,000원 더 주고 500기가 가는 거는 괜찮고요. 아 어,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 파워를 넣어놨는데요. 성준님, 내장 그래픽이면은 이거 뭐총 소비전력이 100W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왜래 높은 거 넣어놨어요?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400W나 350W 파워가 정상적인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불량률을 어느정도 잡아주는 출시를 하는 최소 마지노선 파워는 요정도 두 제품 중에 하나를 쓰는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넣어뒀어요 저번주에 저번주 가시죠 아 저번달에는 마닉 클래시2를 우선 추천했는데요 이번달은 왜 하이퍼K가 위에 올라왔어요 하면는 가격보만 할거예요 저는 가성비를 매우 중시하는 성격인데요 마닉 파워가 가격이 슬그머니 오르는 바람에 하이퍼K를 먼저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비슷하다면 뭐 많이 쓰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는데 었별 의미가 있진 않아요 CD롬 지원하고 조립하기 편하고 저렴한 제품이라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CD롬이 필요 없다면 다른 케이스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보드 자체도 MATX 보드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케이스는 다된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품을 쭉다 골라두면 은총 금액은 어, 얼마 되느냐 33만 5천 정도가 부품 가격인데요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비쌀 겁니다 실구매가는 부품값만3 5만 정도 할 거고요 공유비 포함하면 뭐 38만원, 39만원 거의 40만원 돈에 다 다르겠죠 그것도 윈도우가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직접 설치해야 되고요 아니면 윈도우 구매한다면 6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성능은 딱그정도예요 뭐롤 정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정도 사무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뭐 인강 본다든지 매장용 포스기에 연결해서 쓴다든지 주문받는 그런 컴퓨터 그런 식으로 쓰는 간단한 용도의 컴퓨터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저렴했던 40만원대 AMD PC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은 80만원대부터 110만원대 AMD PC를 보도록 할게요. 송주님 60만원, 70만원, 80만원 다 어디가? 아, 50만원, 60만원, 70만원 다 어디가고? 바로 80만원대인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음,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래픽카드 제일 싼게 103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쓸만한 것 중에서요. 근데 1030은 사실 내장 그래픽하고 성이가 별로 안나요.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단계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1 0 0 0 0 t i 아니면 1650. 1650 슈퍼 정도는 가야 되는데요. 그 놈들 가격이 대폭 올랐어요. 30만원, 뭐 35만원, 40만원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다 보니, 중간 라인을왜 없어졌어요. 그래픽카드 달면 무조건 40에서 뭐, 대충 30만원짜리 그래픽카드 달면 70만원 넘잖아요. 근데 CPU랑 뭐, 메인보드 너무 떨어진거 쓰면 안 되니까, 그래픽카드 달 거면은. 그다 보니 80만원대 정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인지하시고, 한번 설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MD 3300X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요거 가격대가 15만원 가까이 올라 있는 바람에 제가 추천을 안 했는데요 이제 13만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3300X는 실제로 3600이랑 게이밍 프레임 차이가 별로 안나고요 3500X나 3500보다도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오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쓰시기에 참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은 2060까지도 사실상 커버가 되는데요 약간 더 멀티 성능이 필요하다면 3600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3600도 한 2만원 내려서 가성비가 어느 정도 잡히는 바람에 여러분이 110만원대 보신다면 3600 가시고요. 80만원대 보신다면 3300X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사실 기본 쿨러 쓰셔도 되는데요. 음, 소음이 매우 심할 것이고 온도가 높게 찍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r 4 M120이나 아니면 ID쿨링 224XT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가장 저렴한 보드는 아닌 아수스 e x a 3 2 0을 넣었는데요. 이거 왜 넣었냐면 은이 A320 정도쯤 되면 은그3 2 0 0써도 전원부 온도가 아주 착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CPU 중에 여러분 고를 거라 생각하고 약간 더 높은 보드를 선택했다고 라 보시면 될 거예요. 3200G랑 다르니까요. 어, 밑에 2번 박격포는 뭐예요? 박격포는 혹시나 업글 예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3600에서 나중에 5600까지도 넘어갈 생각이 있다면, 가면 좋은 제품입니다. 5000 시즈 지원해주고, 5600, 5800도 커버가 돼요. 그데다가 PBO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320보다는 조금 더 고품질의 제품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가격 차이도 크게 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예산에 맞춰서 1, 2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8기가 두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3,233 메모리인데 8기가 두개로 바꾼 이유는 게임 할 거면 은 요새 어지간 게임이 6기가에서 8기가 정도 사용하거든요 좀램 많이 먹는 애들은 거의 16기가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 정도는 넣어줘야 고사양 게임까지도 무리 없이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냥 쓰셔도 괜찮지만 램모버할줄 아신다면 3,400 정도는 한번 시도해서 놓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1050Ti, 1650, 1650 슈퍼 중에서 싸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거 막상 사려고 하면 은 몇몇 조립어체 빼고는 다 비쌀 거예요. 가격이 제가 적어둔 것처럼 어, 50Ti가 30만원, 그리고 50이 40만원, 50슈퍼가 4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크게 올랐죠. 그래서 2060하고도 은근히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50 슈퍼보면 45만 원이니까 15만 원, 20만 원 정도 더 주면 2060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성능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딱돈 차이 나는 만큼 성능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2060까지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부 2060이 재생산돼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잘 찾아보면 은 60만 원 정도 에도살 수가 있거든요. 자 SSD는 여전히 웬디 블루 아니면 마이크론 m s 5 0 0을 추천 드리고요. 어, PM981 정도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5 0 0기가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추가 비용 25,000원에서 3만 정도 더 주시면 은더 높은 용량, 두배 용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SSD 이거 왜 추천한지는 40만원대 설명했으니까 그 설명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로 3,600에 2060까지 커버는 됩니다 다만 3,600에 2060 조합이면 저는 600W로 올려주기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모든 조합은 500W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600W로 충, 충분한 게 아니라 600W는 솔직히 넘거든요 넘치는데 왜 추천해요? a c m p 파워는 고용량 파워를 쓰면서 한 중간 정도 로드율로 사용하시면 소음이 덜 나고요 고주 파움이 든팬 소음이든 수명이 좀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뭐 700, 800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파워는 여튼 이두 회사에 5 0 0 혹은 600W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케이스는 M60 케이스 추천드립니다. M60 케이스 얼마 전에 약간 이슈가 있긴 했는데요. 강화유리가 사실 파손이 되더라도 여러분 크게 다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되고 어, 혹시나 애완동물 기르시거나 어린 자녀분이 있으시면 요 옆에 있는 아크릴 케이스 미6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M60 쓰시면서 거기에 필름 하나 발라, 발라주면 발라 돼요. 여튼 이 케이스 추천하는 이유는 3만원대 케이스 중에서 그나마 QC를 조금 하는 편이고요 기본 팬이 충분히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6개는 했어요. 쿨링도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서이 케이스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 견, 이 견적 봤을 때 3300X에 1650으로 조합하면 얼마일까요? 기쿨 쓰고 대충 8 5만 정도 합니다. 여전히 공인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인비 포함해서 보시면 한 90만원 정도 하고요. 이게 10, 50Ti일 때는 공비 포함해도 3300X랑 조합하면 대략적으로 8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600에 2060조합 거기에 공냉타워형 쿨러 2만짜리 꽂았을 때는 얼마냐면 대충 1 1 6만 정도 하고요 여기 공비 포함은 1 2 0만 가까이도 하겠죠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AMD 요 사이에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대충 성능은 어 정도 되냐면은 FHD에서 게이밍 가성비는 정말 좋은 편입니다. 1 4 0 0 f 의 가격이 다소 올라가지고, 3300X나 3600을 골라드린 거고요. 아, 위에 설명은 바꿔야 되겠네요. 3300X와 3700X의 게이밍 가성비는 여전히 좋은 편이고, 메모리 오버해주면 조금 더 높은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픽 카드가 거기 어려워서 1050T에 산다면 롤, 피파, 워치 정도는 잘 들어가고요 여러분 배그까지 보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몇몇 게임들 있죠 그런 거한 중업으로 하고 싶다 뭐 디비전도 있고 뭐 삼타로도 있고 몬스턴터도 있고 그렇다면 은1650 슈퍼나 2060 정도 사이를 보시는 건 권장합니다 아니면 하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제 프레시디 중 저사양 게이밍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한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80에서 120만 원대 AMD 견적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인텔 견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텔 120만 원부터 200만 원대 게임 p 핏입니다 여기는 이제 CPU에 조금 더 힘을 줘서 그러니까 코어 하나당 섞는걸 약간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제품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되고 f 시 d 게이밍에서는 이 3300X보다도 약간 더잘 나온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지금 1 4 0 0이나 11400의 가격이 공급량 부족으로 다소 오른 상태라서 가성비는 앞에 3300X나 3600 고른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이밍 성능은 조금 더 높고 자. 일단 대부분 경우는 저는 이제 1 4 0 0 f 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다만 11400F가 1 4 0 0 f 랑 가격이 2만원 안짝으로 떨어질 때 지금 보니까 거의 딱 2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럴때는 11400F 가는 것도 괜찮아요. 부팅속도 조금 더 빠르고 코어당 성능이 약간 더 높기 때문에 빨리 빠르게 움직이면서 게임의 성능도 조금 더 잡아주는 편이라서 2만원 투자할 값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튼 1번 아니면 3번 중에서 기본적으로 선택해주시고요 120만 대 견적은 기본 쿨러 써도 1 4 0 0은 문제가 없고 11400이면 ID쿨링 224ST 혹은 서머렛 트리니티 화이트 정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 4 0 0도 이런 쿨러 달아주면 소음은 좀 줄어듭니다 보드는 1 4 0 0을 쓰든 11400을 쓰든 에즈라 B560M 프로4를 추천드립니다 요 놈은 1,700F까지도 충분히 커버되는 제품이고, B560부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모리 오버가 가능해집니다. 거기에다가 10세대 서도3200 메모리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3200 메모리를 더 우선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2번을 우선 추천드려요. 2번을 우선 추천드린데 혹시나 삼성전자 메모리 놓고난는 레모버 좀 하고, 수,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2666 메모리 쓰는 게 좋아요. 이게 C다이나 D다이면 3600이나 3800 정도도 메모리 오버가 들어가면서 게이밍 프레임이 평균적으로 5에서 7%까지 큰 폭으로 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중에 선택은 오버클럭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서로 비슷한 편이고요 그리고 120만원대 견적이면 2060을 일단 우선 추천드려요 왜 2060을 먼저 추천한대요? 2060 넣고 120 대충 나와요? 120 살짝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60을 먼저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몰 점을 찾아보면은 1660, 1660 슈퍼, 1660 Ti 가격과 2060 재생산했는 제품의 새 제품 가격이 서로 비슷합니다. 10만원 차이도 채 안나거나 적게 차이 날 때는 5만원, 3만원 차이밖에 안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60을 먼저 추천하고 2060은 도저히 못 구하거나 아니면은 1660 슈퍼나 1660이 좀 싸게 등록되어 있는 몰이 있다면, 그때만 이1660 시리즈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전히 SSD는 웬디, 블루나 마이크나 MX500 정도를 추천하고요. 음, TM981A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SSD 추천하는 이유는 40만원대 견적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는 하이퍼 K500이나 마니 클래스2 500으로 커버가 되는데요. 여러분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600W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워 약간 넉넉하게 쓰시면 파워의 발열 소음이 줄어들고 수명이 좀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100W 정도, 만원 정도 더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대안 케이스 미식스를 넣어는데요 굳이 미식스 안 쓰고 뭐 M60 쓰거나 아니면 벤티 C60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네 각기 특징은 벤티 C60은 음, 스윙도어라고 옆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어, 그런 케이스라서 속에 뭐 부품을 바꾸거나 이럴 때좀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크릴 케이스라서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은 애완동물 키울 때 옆에 케이스 유리면 은 혹시 부서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위험이 없겠죠 아크릴은 M60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강화유리를 썼고 6펜이라서 충분한 쿨링을 보이고 뭐 그나마 QC를 좀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셋다 품질은 서로 비슷, 비슷한 비슷 편인데요. 강판의 C60이 그나마 조금 더 두꺼운 편이고 가격이 비싼 만큼 어, 선택은 여러분 취향껏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음이나 쿨링은 서로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케이스 추천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견적으로 총 비용은 얼마냐 1 400F에 기본 쿨러를 썼을 때 2060이랑 조합하면 대략적으로 122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유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비 포함해서 뭐 오픈마켓 최저가뭘 찾아보면 대략적으로 130만원 조금 안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성능은 어떠냐면 배그, 오버워치, POE, 로아 등등 인기 게임에서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1660 시리즈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2060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2060이 1660 시리즈보다는 20에서 30% 가까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넣고 쓰시면 f 시 d 로 진짜 어지간 고생 게임 전부 다 중업으로는 즐길 수 있고 어 몇몇 게임은 상업으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f 시 d 게임용으로 가성비게 게임 짜신다면 요것만한 제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도 가능해요 다만 영상 편집하실 분들은 기쿨 말고 어지간해서는 공렘 타워형 쿨러 2만원짜리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0만원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150만원대 견적을 볼게요 150만원대 견적은 똑같은 14,400F나 11,400F 고릅니다 거기에다가 2만원대 쿨러 하나 달아준다고 보고요 보드는 여전히 B560M 프로포고 램은 오버클럭 할 때만 3,3,2,626 메모리 쓰시고요 안하실 거면 마이크론 3200에 CL22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뀌는거는 그래픽카드가 3060으로 변경이 돼요 2060보다 한 15% 높은 성능이기 때문에 딱 한단계 더높다 보시면 되는데요 가성비는 영 떨어집니다 이게 원래 70만원 중반에 팔리던게 지금 90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막 추천하는건 아니에요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만 한, 20만원 더 투자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이 요거 고르시면 될까요 2060에서 3060으로. SSD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웬디 블루 쓰셔도 되는데 요게 이제 가성비는 좋거든요. 500기가도 74,000원이니까. 근데 이 정도 이제 100만원 중반쯤 되면은 SSD도 한 2만원, 3만원 더 보태서 충분한 속도가 나오는 PM98A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참고로, 11세대 쓰지 않는 이상, 아시아비 B560에서 첫 번째 슬롯에 최대 속도가 나오는 PM98A를, 아, PM98A가 지 PM9A1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추천 목록에 없는 겁니다. 요쯤에서 어지간하면 고르시고요. 어, 성조님, 그냥 970EVO는 추천 목록에서 빠졌네요. 네. 이제 슬슬 생산 중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뺐어요. 그래서 그냥 5년 AS 정품 쓰고 싶으면 970EVO 플러스로 가면 될것 같아요. 여튼 보통 1, 2, 3번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될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650 브론즈 피크치는 700 정도는 커버되는 제품 이거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FSP 하이퍼 K700 쓰셔도 괜찮습니다 기존에 많이 끊었다가 뺐는 이유가 많이 깨소폭격이 올랐기 때문에 뺐고요 거기다 지금 정품 박스 제품이 유통이 잘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품 변경되면서 중간에 딜레이 때문에 어쨌든, 당장은 저게 좀더 구하기 쉬우니까 저걸 넣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그냥 벤티 C60이나 해치 8 정도 조금 더 높은 제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양이, 그래픽 사양이 살짝 올랐잖아요. 그만큼 좀더 폭넓고 쿨링이 좋은 케이스 쓰시면 좋기 때문에 예산의 한 5% 정도는 케이스 가게에 투자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끝보다는 요둘 중에 선택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그래도 미시스 내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여튼 11400F 3 0 6 0조합으로 보면 대충 152만 2천원 정도의 견적가가 나고요 14400F의 3060조합은 1 5 0만정도예요둘 중에 성주님은 뭐 추천한데요 저는 3060급이면 11400F 쓰는게 훨씬 낫다고 봐요 왜? 게임의 성능이 단 2만원 투자하는 걸로 한 5%, 4% 정도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투자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3060급 정도 되면 요 조합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견제로 가면 은 어떤 능력을 보인대요? 3060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지금 출기, 출시 초기가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사실 가성비는좀 떨어집니다. 다만 트 AAA급 게임도 상업으로 FHD에서 부족함 없이 죽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60도 중업, 혹은 중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아니면 상업도 되는데, 이제 프레임이 좀 처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3060 쓰시면 FHD에서 대부분 게임이 60프레임 넘어가 버리거든요? 한 70, 80에서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불편함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11400F 썼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도 좀더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대략적으로 2060 장착했던 앞에 견적보다 15% 정도 게임의 성능이 높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프레임으 따지면 15%에서 17% 정도 더잘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50만원대 견적 인텔꺼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은 200만원대 견적 한번 보시다 200만원대 견적은 이제는 이제 10세대 1 7 애플 넣었어요 요놈이 지금 10세대 1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격이 안오는 놈으로 보이는데요 K버저 빼고요 어, 그래서 가성비가 좀 좋아보기도 이 합니다 36만원 채 안해요 근데 요놈은 이제 기본 쿨로나 사용이 불가능하고 타워형 쿨러도 싸구려는 못써요 대략적으로 2열 순행 쓰시거나 아니면 중상급의 CR2000GT 아니면 RC500 뭐 이런거 쓰시는게 좋거든요 고정도급 AS500이었나? 그것도 괜찮은것 같고 하여튼 고정도급 정도 쓰시면 될겁니다 아니면 c n p x 1 7 x 라든지 그런거 딱 쓰면은 이제 중상급 공랭 쿨러이기 때문에 요놈 쿨링에 문제없이 쓸수 있어요 물론 저는 좀더 추천드리는 거는 EMTEC 레드빗 240 ARGB 제품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놈 EMTEC이라서 AS도 잘해주고 가격도 6만원 후반대라서 엠그리프스럽지 않거든요 보드는 여전히 에즈락 P560 m o 4 쓰시면 되고요 메모리 오버는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삼성전자2626 메모리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걸로 메모리 오버 한3600 하고 쓰시면 진짜 평균 프레임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다만, 뭐, 할줄 모른다면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러면 3200 CL22 메모리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레모바는 방법은 제 영상에 많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그래픽카드 6700XT를 추천드릴게요. 3060보다 약 10만원 정도만 더 주면 살수 있는 제품인데요. 성능이 월등히 높아요. 뭐, 20몇 프로 차이 나기 때문에 요걸로 넘어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요거 성능은 이제 3070 대비 한 10% 정도 쳐지는 수준이라서 정말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다만, 뭐, m d 라서 여러분, 좀 찝찝할 수는 있지. 자, SSD는 그냥 PN98A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는 뭐,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괜찮은 편이니까요. 호환성도 문제없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제가 스탠다드급이나, 아니면 브론즈급 안 넣어놨어요. 그냥, 750 골드급 두가지 넣어놨는데요. 사실, 어, 하이퍼 K700 스탠다드 쓰셔도 문제없습니다. 예약, 예산이 빡빡하면은, 요거 쓰시고요. 예산 충분하면은, 이 골드급 가주세요. 아, 그럼 골드급 장점이 뭔데요? 골드급 가시면 전기사 낄수 있고, AS 기한 뭐 7년으로 길어지고, 거기에다가, 품질도 좋기 때문에, 고주파음이나 펜소음에 시달릴 확률도 낮아지고, 기본적인 수명도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9시가 다 돼가는데, 문자가 계속 와서 중간에 한번 끊었어요. 어, 일단, 그래서 그 파워는 골드급이 충분한 메 멜트가 있기 때문에 한 3만원 4만원도 투자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걸로 넘어가시는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열 순행 쓴다면 벤티 C60이나 해치8 혹은 브라보텍 S830 요셋 중에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더 위급 케이스 쓰셔도 괜찮은데 음 좀더 위급 케이스 쓰고 싶다면 DLX1 아니면 3100M 쓰시면 됩니다 지금 불러준 모든 제품들은 2열 순행 상단에 장착시 튜닝 뭐 맨버스든 아니면 뭐 메인보드 방열판에튀어나있든 말든 간섭이 전혀 없는 케이스들만 골라드린 거고요 쿨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취향껏 외형 맞춰서 여러분이 사시면 될 겁니다 해치 8 기준으로 제가 견적을 내드린다면 총 액수는 17,000F에 6,700XT 그리고 2열 순행 포함해서 해치 8일 때 207만 6천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요 여기에 공유비 포함한데도 210몇만원 정도로 세이브 되겠죠 그러면 은성능은 얼마나 더 좋은데요 3 0 6 0 Ti보다도 6700XT가 게임의 성능이 더잘 나옵니다 3070한테 살짝 못 미칠 뿐이지 정말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거기다 만0 애플을 조합했기 때문에 캐시 용량도 충분해서 최저 프레임도 잘 방어해주고요 CPU 성능이 대폭 올렸기 때문에 멀티 성능에 유리해요 영상 편집할 때도 유리하고요 아니면 음악 편집이라든지 뭐 인코딩 있죠 렌더링 이런 계열에서좀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혹은 뭐 모바일 게임 하나 틀, 틀어놓고 거기다 내가 추가 게임할 때도 불편함이 없을 거고 원컴 방송하면서 게임 녹화한다 그럴 때도 이게 좀더 유리하겠죠 코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다 게임 의 성능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FHD 144 모니터 사셔도 될 정도로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올 겁니다 대부분 게임 상호 정도에서는 100프레임 가까이 뽑아주는 점, 정말 괜찮은 게이밍 PC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만큼 예산이 비싸죠. 200만원 정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순수하게 게임밖에 안 한다면 이 PC를 사는 것보다는 5600X와 6700XT 조합한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인텔 200만원대 견적 마무리 지을게요. 자그 다음은 AMD 견적 한번 볼게요. AMD는 5600X, 5800X, 200만원부터 3070, 아, 3070, 참, 370만 견적입니다. 어, 그리고 3060, 3070, 3080이 다 포함된 견적이고요. 실제로 3060보다는 저는 6700XT를 좀더 추천드린다는 거 미리 머릿속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토샵이랑 영상 편집, 오케이. 그리고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이는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참고로 포토샵은 6어 밖에 안 쓰기 때문에 5600X에서 정말 원활하게 들어가고요. 게임의 성능은 1 7 0 0플를 가져오더라도 이 5600X를 못 이겨요.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11세대 i9이나 10세대 i9 노멀하게 쓰면 은 오버 극한으로 안 땡기면 5600X를 대부분 게임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게임하기 진짜 좋은 PC라는 거예요. 자5 6 0 0 x 가격이 내렸습니다 37만원 정도로 저번 달 대비 4, 5만원 정도 내렸기 때문에 매우 가성비가 좋아졌고요 5800X는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저번 달에도 52만원 정도 했어요 예산에 따라서 양자택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게임의 성능은 1, 2%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2번인 5800X 가는게 크게 효과는 없을 겁니다 다만 5800X가 보다 멀티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 유리할 것이고 아니면 모바일 게임 돌리면서 게임 할때 괜찮을 것이고 아니면 렌더링 인코딩 할 때도 괜찮을 것이고 또뭐 있죠? 나중에 그래프카드 업그레이드 할 때도 5600X보다는 좀더 괜찮을 것입니다 자 돈을 투자하면 가어지 있나요? 제생각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고, 고민해보세요 용도에 따라서 둘 중에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주식이나 순수 게이밍은 5600으로 오 o 이고 어, 게임이 편집 렌더, 어도비 계열 뭐 프로그램들 중에서 다코 쓰시는 거 사용한다면 5800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쿨러는 사실 공랭 쿨러 타워형으로도 커버는 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게 찍힐 거예요 그래서 5600일 때만 요정도 쓰시고요 5800은 2열 순행을 추천드립니다 2열 순행 싸게 쓰고 싶으면 레드비 2 4 0 쓰시고요 좀 AS도 길고 괜찮은 거 쓰고 싶으면 에너맥스 2400 쓰시고요 어 고성능이고 조용한거 쓰고 싶으면 1리이 갤러리드 249 쓰시면 됩니다 360까지 굳이 안가셔도 돼요 다만 좀더 이쁨을 선호한다면 상단이 빡빡하게 찾는 3열이 좀더 이쁘겠죠 성능도 조금이나마 더 높게 나오고요 가격은 전부 다다수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가시고요 보드는 B450으로 B450 프로 터프 프로 정도면 사실 5600이나 5800이나 다 커버가 돼요 그러면 성전님550 가는 이유가 뭐예요? 450로 커버가 되는데 550 가면요 포트 간섭이 일다 적어요. 이거는 풀 사이즈 보드이기 때문에 근데다가 이슈도 없고 피뷰 클럭도 미묘하게나마 좀더 높게 터지고 레모버나 어, 서로 비슷, 비슷할지언정 전원부가 드라이버 모스로 강화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칩셋 레인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 저장장치 많이 살 때. USB 저장장치나 s a t a 나 M.2 이런것할때 조금 더 여유롭게 저장공간을 지원해 줄수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될까요 뭐 어쨌든 대부분 면에서 5 0이 장점이 더 있긴 한데 가격적으로 차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따라 1번이나 2번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램은 2666 램을 추천드린데요 마찬가지로 16기가 8기가 두개 근데 2666 램은 레모버 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램오버 안하고 쓸 거면 마이크론 3200 CL22 표준 램 쓰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각자 거 램오버 하겠다 싶으면 은 G스킬 리조스 쓰세요 뭐리조스 방열판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제일 저렴하고 판매몰에 있는 거는 저리조스 밖에 없어요 트던이나 아니면 뭐 많이 얼마 전까지 많이 추천한 올라와이나 이런 거다 품절났거든요 지금 램값이 극격히 오르면서 튜닝램을 잠궈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조스 추천드린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어느거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최종 견적이 변경이 되는데요 일단 제일 싼거는 3060이에요 뭔데? 제일 싼 놈이 뭐 90만원에서 시작하니까 사실 싼 느낌 별로 없을거고요 3060이 이 6700XT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얘네 성능 차이 뭐 20% 이상 나니까요 그래서 첫번째 추천은 6 7 0 0 x t 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추천은 3060이 아니라 3070입니다 어, 3080은 사실 너무 비싸서 추천하기 좀 애매한데 예산이 넉넉할 때, 300만원 중반까지 될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느 제품이 좋은데요? 따지지 말고 제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래픽카 고르시기가 아니에요. s s d 는970에버 플러스를 넣었습니다. 견적 자체가 200에서 시작하니까 뭐 정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예산이 족박박아나면은 PM9A1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싸집니다. 아, PM9A1이 아니라 p m 9 8 1 a 요 PM9A1은 이거는 980 에버 프로의 OEM 제품이라서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970버플러스보다 가성비는 오히려 떨어지죠 2만원 더 비쌉니다 근데 이거 체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번 SSD 어제 가면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요새 SK하이닉스 P3에 쓰시는 분도 좀 있는데 일부 보드에 호환성 이슈 있습니다 B50 보드 중에 그리고 음, PM9A1도 기바보대에서 호환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전에 재고 따지다 보면 그냥 9705뭐 플러스 는게 제일 무난해요. 좀 싸게 쓰고 싶으면은 PM982A 쓰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파워가 어느 그래픽카드 쓰냐에 서 선택의, 예, 그, 종류가 달라져요. 여러분, 6070에 6700XT 쓰신다면은 요 시소닉 650, 브론즈나 아니면 하이퍼 K700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7만원대입니다. 둘 다. 케이스는 H8 S830, 3100M DLX2 요넷 중에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상단에 3열 순행 간섭 없고요. 근데다가 어떤 그래픽카드 쓰던 뭐 쿨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쿨링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입니다. 조립하기도 편한 편이고요.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60으로 견적 딴, 짠다고 쳤을 때 그때는 대충 190만원 견적 정도 되고요. 5600X에 6700XT 내가 더 추천하는 이쪽으로 견적을 짜신다면 공랭으로 가고요. 2만원짜리 그럼 196만원 정도 합니다. 196만원에 공유 포함하면 한 2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6700XT로 가면 어 정도인데요. 사실 이전에 얘기했던 인텔 200만원 견적이랑 어, 게임 프레임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안나요. 근데 최소... 프레임이 조금 더잘 나오는 편이고 그 국내 인기 게임 있잖아요 오버워치, 롤, 배그 이런 게임에서 5600X가 엄청 강점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평균 프레임이든 최소 프레임이든 그 게임들 집어넣어버리면 1700F보다 10%? 15% 가까이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줘요. 똑같은 그래픽카드 6700XT를 넣고요. 그래서 이거 넣으면 은 1700K를 완전 압도하고 1900K 오버했는 거랑도 흡사한 정도의 게임의 성능이 나오는 그런 CPU예요, 5600이. 그래서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정말 잘 돌아가고, 3080 정도까지도 커버되는 CPU이기 때문에 차후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가능하고, 6700XT를 넣으면은, 뭐다? FHD에서 어떤 게임이든, 웬만해서는 100프레임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FHD144로 게이밍 긁기, 게임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견적이다.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인텔 200 견적보다 순수 게임밖에 안 하면 5,600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 그러면 성주님, 저는 한200 중반쯤 쓰고 싶은데요. 200 중반은 3070넘대요어 6700XT보다 좀 많이 비싸거든요. 얼마? 한 50만 원 정도 비싸네요. 네, 50만 원 정도 비쌉니다. s s d 똑같이 970, EVO 플러스 쓰시고요. 여기에 파워를 변경할게요. 이제 3070 정도 되면은 전력 소비량이 좀 돼요. 한240 정도 씁니다. 그런데다 CPU도 어느 정도 전력 소모량이 있기 때문에 어, 전기 아끼기 위해서 골드급을 넣었어요. 물론 가성비 게 가겠다면 만닉 700이나 하이퍼케이 700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유가 좀 있다면 GM750 써서 전기세 세이브하시고요. 케이스는 똑같습니다. H8, S830, 3 1 0 0 m DLX21, 취향껏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어케이스 각기 특징은 제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은 딱 뜨게 해놨어요 어, 짧게 설명은 안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멈춰놓고 보시면 될까요 자이 견적으로 하면 뭐가 다른데요 6700XT랑 상공 7고의 성능은 2080T야에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6700XT보다도 한 10% 정도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어? 송재님 50만원 더 비싼데 10%요? 이거 가야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갈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이놈이 일단 또 채굴이 좀잘 돼요 그래서 채굴해가지고 그 내가 좀 비싸게 샀는 거 차액 어, 커버 칠 수도 있고요 6700스틴는 채굴잘 안되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실 드라이버 안정성이나 이런 게 엔비디아가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유저 선호도도 엔비디아가 더 좋기 때문에 약간 비싸더라도 상공치곤 가려고 하시는 분들 굳이 굳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 하여튼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견로 가면 좋은 거예요 가성비? 솔직히 가성비는 좀 없긴 해요 뭐 어쨌든 대략적으로 6700XT보다 평균 10% 이상의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는 그런 견적이고요 대신 와 예산이 팍 띕니다 한 50만원 더뛰어요선준이 그냥 보니까 50만원에 한 70만원 드는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보드가 B50 터프에다가 뭐 순행 가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더 비싼거고 여기는 450이었거든요 <웃음> 어, 대략적으로는 한 50만원 더 주고 3070 바꿨다고 보시면 될거예요 성주님 저는 최고의 게이밍 머신을 원해요 그러면 이게 베스트예요5 8 0 0 x 가세요 최고라 그랬잖아 5600보다 어쨌든 조금 더잘 나와요 5800 정도였다면 5900하고 도별 차이 없거든요 5800 가시고 그리고 순행 가시고 2열 순행 그리고 보드는 여전히 터프 B50가 면 되시고 네모부 할거면 삼수전전 메모리 안 할거면은 마이크론 메모리 적혀있는거 중에 가시고요 3080을 넣으세요 근데 3080이 지금 좀 저렴하게 파는 몰도 2 0 0만 정도 하고 평균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230, 240이 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가격이에요 일단 어쨌든 3080 넣고 구7을 에버 넣고 3080은 850W 정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부 3080이 400W 가까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c p 사용량 생각하면 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전체 피크치 600 정도는 먹거든요 약간 더 넉넉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가성비 좀 잡고 싶으면은 크래쉬2850고드 쓰시면 되고요. 케이스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밑에 뭐 해치 8이나 S830 보는 것보다는 뭐 1200M 아니면 DLX1 3100M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케이스의 특징은 제가 다 적어뒀으니까 한번 마우스 갖다 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마우스 갖다 댈때 멈춰서 보시면 되겠죠. 요 견적 가면은 뭐가 다른데요? 3070 넣는 것보다도 2 0 프레임이 더 나와요. 근데 100만원 정도 더 나옵니다. 1 0 0만 투자하고 20% 성능을 더 내는 겁니다. 솔직히 그럴 그 까부치가 있나요? 원래 아시다시피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에 비해서 증가하는 폭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은 제가 세단도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데 여기 스포츠카 타고 싶잖아요. 그럼 스포츠카가 평소에 쓸때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가격은 세단보다 몇 배나 비싸지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원래 하이엔드로 갈수록 가격 투자 대비 성능 향상은 적은 포, 적은데요 뭐 어쨌든 이 정도 사시면 3 0 9 0 넘고 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프레임을 보여주는 진짜 최고의 게이밍 제품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 뭐다? QHD 244 모니터 사셔도 문제는 없다 웬만한 고사양 게임 다 100프레임 이상 뽑아준다 QHD로 가도 중상업하면 144 가까이 나오고 상업하면 100프레임 가까이 나오는 진짜 좋은 게이밍 PC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합은 5800X에 3080 3년순행 850 파워 다 포함해서 360만원 정도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비싼것 같아 추천하는거 아니에요? 여튼 여러분이 돈 아끼지 않고 최고의 게이밍 PC를 사고싶다면 한 이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AMD에 200만원대부터 370만원대 게이밍 PC 견적을 보았습니다 뭐 영상편집도 충분히 돌아가고 근데 좀더 영상 편집에 나는 비중이 크다 아니면 렌더링 인코딩의 비중이 크다 그러면은 이따가 좀 여기 분홍색 라인에 어, 견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인텔 최고급 PC입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권장하진 않는데 어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가성비 있게 쓸 수가 있어요 어, 어느 용도로 쓰면 좋냐 렌더링 인코딩 뭐 편집같은거 그런거 하실때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아니면 원컴방송을 비교적 저렴하게 짜실때 가시면 되는 견적 자, 1,700F만한 제품 아까 없다고 했죠 지금 가성비는 얘가 굿입니다 멀티 성능 가성비 기준으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여유있다면 1,900F나 1,850K도 여전히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2번은 잘안 팔리기 때문에 착한 가격을 한동안 유지할 거예요 근데 돈 투자만큼 멋티 성능이 올라가는 수준으로 얘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1번, 2번 중에 선택하면 될 거예요 3번은 무슨 용도인데요 주식, 포토샵, 라이트룸 같은 보통 6코어 이하로 쓰는 주식은 1코어 쓰고 포토샵, 라이트룸 6코어거든요 그런 애들 사용하시는 작업 용도 쓸 때는 11700F도 괜찮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데요 11700F보다 11700F가 코어 단 성능이 거의 뭐 15% 가까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코어를 적게 쓰는 용도에서는 분명히 빠릿빠릿함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특수 용도로는 쓸만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쿨러는 쟤네 어느 거 가든, 가든 웬만해서는 순행 가세요. 1,700F만 뭐공랭으로 할만하고 나머지는 진짜 여름 생각하면 다 순행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순행하고 보통 대장급 공랭 쿨러하고 비슷한 편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어놓은 그3년 수냉 좀 되거나 아니면 2열 수냉 중에서도 280 수냉 좀 되면 공랭 대장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제 가면 수냉 가세요. 수냉 불안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 전부 다 as 기간 5년 넘고요. 터지면은 쿨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사 입은 제품도 한 90% 정도 보상을 해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뀌었죠. z590 플러스를 넣어놨어요. 이게 4000다는 거의 모든 면에서 뛰어난 편인데. 이제 10세대, 11세대 둘다 호환되고 레모보좀더잘 되고 전원보 좀더 튼실하고 그래서 넣어뒀는데요 사실상 여러분이 1700F나 1900F, 1850K를 가성비 있게 쓰겠다면 2번 그냥 Z490 플러스 여전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11세대하고 편안하게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그런 거 감, 감안해서 감 넣어놓은 거라 보면 될 거예요 1번은 보통 1, 2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예산이 좀 빡빡하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b560m 어로스 프로 ax 가셔도 괜찮습니다. 요놈은 20만원 조금 넘는데요. 21만원 정도예요. 근데 전원부가 뭐 터프 플러스급이라서 싼 맛에 i9 논케 K 오버 안되는 거쓸때 적합한 보드입니다. 123번 말고 뭐 좋은 보드 많은데 그 가게에는 인테는 이제 돈이 좀 아까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123번 안에서 가세요. 어지간해서는. 어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 똑같이 21300을 넣는데 었 이건 레모바 할때 쓰는 거고요. 여러분 레모바 안 하겠다면 은 아시죠? 21300 말고 그3200 메모리 있잖아요. 그거 쓰는 게 좋아요. 25600 최근에 사용용도 따라서 양자 택일하시면 될 겁니다. 용량은 8기가 2개 나왔는데 진짜 작업하시겠다면 16기가 2개 쓰세요. 그리고 G스킬 메모리는 왜 넣어놨냐, 넣어놨냐면 은램4000 이상 오버 하실 분들한테 권장하는 거고요 11세대는 램을 3733 이상 올리면 은 AMD랑 어, 똑같이 맨컨이 기어 2로 바뀌면서 오히려 레, 레이턴시가 늘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11세대만 3733으로 하시고요 10세대 하실 때는 요 메모리 쓰시면 4000 어지가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산이 270 정도면은 6,700 XT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부 작업시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3070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성비가 똥망이에요. 양자 택일 하시고요. 내 예산이 300대 중반이다 싶으면은 그럼 3080 가시면 좋, 좋습니다. 물론 이 3080이 지금 가성비는 똥망이에요. 다만 최고의 게임 성능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다 이거 3 0 8고 선택할 때 560M 사용을 하지 마세요 이게 사타 포트하고 USB 포트가 리기 때문에 두꺼운 제품은, 뭐 스틱스 이런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8을 가신다면 그냥 Z590 플러스 시인거 추천드립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그냥 PN981A 쓰시는게 무난한데 나는 어, 정품 쓰고 싶다 그러면 은970 e v e 플러스 도 괜찮고요 그리고, P31 가셔도 됩니다. 일부 보드에 호환성 이슈가 있는 거는, 이제, AMD 보드 쪽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거 인터넷은 잘 없습니다. 거의 1, 2, 3번 중에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3070이나 6700XT 선택하셨다면, 750 골드급, 시선닉거나 FSP거나, 양자택이라시고, 3080 선택했다면, 델타 플래티넘이나, 뭐, 클래스2 850, 아니면 GM850 세종에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왜이급에서는다 골드만 추천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 <웃음> 인텔이 AMD 대비 CPU 전력소비량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력소비량이 그래픽카드랑 합치면 은꽤 높게 나와요 전기세 아끼면 3년 4년 지나면 요돈 추가 있는 차익이 충분히 뽑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드급 이상 가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200대 중반 견적이잖아요 벌써 이거 여기에 뭐 많은 이만 아끼는 건 의미가 없죠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안님 뭐 PC01 넣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요식행이에요 좀더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케이스가 가성비는 별로 안 좋거든요 기본 펜이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쁘게 꾸밀 수는 있는데 뭐 리안님 보라 펜을 넣든 아니면 뭐 CF <웃음> 시리즈를 넣든 아니면 뭐 커세어 펜을 넣든 언글걸 넣든 일단 좀 괜찮은 RGB펜 쓰려면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싸구려 RGB펜 넣자니 등급에 맞지 않고 소음도 좀 심해지고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본 거고 일반적으로 이쪽 견적가든 이쪽 견적가든 저는 1200M이나 DLX1이나 3100M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17F의 3070 견적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2080ti와 흡사한 성능으로 모든 게임을 FHD 풀업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고, QHD 중업 상업에서도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144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QHD 모니터 쓰시겠다면 저는 최소 마지노선이 3070 정도 생각해요. 고사양 게임을 하신다면. 물론 뭐 저사양 게임 한다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요. 5200X 대비 게임의 성능이 좀 떨어져요. 어, 그래서 레모버를 해서 그거를 충분히 커버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대신 멀티 성능이 5600X 대빈 약간 높은 편에 속해요 한 10%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할때 나름 가성비를 좀잡고짤수 있는 견적이라고볼수 있는 거죠 순수 게임할 때는 5600X랑 접한 것보다는 조금 비추천 그럼 상공팔건 갖는 쪽은요 마찬가지예요 요거상공치건 갖는 것보다 한 20% 게임의 성능이잘 나오고요 이제는 QHD 상업 정도에서도 게임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900F 같은거나 1850K를 넣은 견적이기 때문에 어, 평균 멀티 성능도 더 높게 나오겠죠. 시코급이라서 그래서 작업할 때도 괜찮아요. 프로그램 호환성도 괜찮은 편이고 다만 가격 자체가 꽤나 높은 편이죠. 5,800 넣는 거랑 비슷한 가격이 납니다. 이게 5800보다 멀티 성능이 한 10% 정도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애매하게 볼 수도 있어요 렌더링, 인코딩 때문에 이걸 굳이 간다라 좀 애매할 수도 있겠죠 왜? 5800X 가도 큰 차이는 안 나니까요 다만 인텔을 좀더 선호하시는 분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 견적 한번 짜봤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그냥 5800X에 3080 가든지 5900X에 8 0 0 5, 5 3080 가는 게 뭐. 아시피 프레임도 잘 나오고 멀티 성능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렇게 인텔 최고급 PC 견적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좀 전에 카톡 소리난 거는 제 카톡입니다. 자 마지막은 AMD 최고 성능 무려 370부터 500만원 견적입니다. 자 5900X가 물건이 들어왔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최고의 멀티 성능을 보이, 보여주는 제품 중에 하나죠. 자사의 590 빼고는 5900X보다 멀티성능 좋은 거 없잖아요. 데스크탑 시리즈에서는. 그래서 5900X 살만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5900X가 지금 품절나서 이제 가격이 올라 버렸거든요. <웃음> 아, 둘 중에 하나 그냥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하나 들어오면 뭐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막 강제로 5 9 0 0밖에못 쓰는 느낌이 있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원래 한 110만원이면 사야 되는데. 여튼 590X가 정상 가격으로 온다면 요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다 좋은 제품이에요 쿨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랭 쓸 생각하지 마세요 공랭 특장으로 뭐 아삭하게 커버되긴 하는데 약간의 성능 저하도 좀 아쉬울 테니까 일단 어디가서 무조건 3열 순행 아니면 280 순행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가성비 쿨러는 NMX고 팔방 및뭐 적당한 성능에 적당한 소음에 사실 최고의 성능이긴 해 일체형 수능 중에서는 거기에다가 AS60을 길고, 요거 쓰신 것도 괜찮고, 저는 이제 좀 이쁜 거 쓰고 싶고, 뭐, 소음 좀 잡고 싶어요 싶으면은, 결시 헤드 쓰시면 될 겁니다. 취향에 따라 1, 2, 3번 중에 고르시고요. 보드는 X570 프라임 프로를 넣었습니다. 성재님, 얼마 전부터 계속 이걸 고집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는데, X570 터프 프로 써도 사실 별차이나 없거든요? 전원부하고 이런 게. 근데 터프 프로는 램포트 이슈가 있습니다. 인텔 랜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막 권장하기 좀 그렇고 X570 프라임 프로가 지금 판매량이 좀 되는데 아직까지 불량 나는 거본 적이 없어요 요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전원장치 많이 안 쓰신다면은 요번에 스트릭스 550X이 나온 것도 전원 버튼 씨하고 보드 이쁘고 품질도 괜찮고 살만합니다 고급 보드를 원하신다면은 크로스해요 다크 이어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아이보라 거밖에 없어서 이거 하... 좀 애매해요 뭐 대원에 이런 데서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보라가 에이스가 좀 떨어지거든요 하여튼 취향껏 선택하세요 예상껏 어, 램은 이제 3200 메모, 메모리 1 6기가두개 나왔는데 왜 여기는 2 6 6 6안 나왔어요? 램모버 하고 싶은데 어, 이유가 있는데요 1 6기가두개쯤 되면 이제 램오버가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3200 꽂고 쓰나 여러분 이걸 램타 조금 쪼으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게임의 성능이 약간 더 오르긴 하겠지만 작업할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진짜 오버를 하고 싶으면은, 이 견적에서는, 이제, 어울리게, 고가의 트린 맵을 쓰쓴게 좋겠죠. 예전엔 뭐, 지스킬리나 아니면, 올로와이 넣어는데 지스킬 트라이던트. 근데, 트던이 지금 품절이고, 올로와이드 품절이라서, 립조스를 어쩔 수 없이 넣어놨습니다. 립조스 16개가 두개 쓰시면은, 요거 가중은 3733에, 뭐, CL16은 아주 쉽게 들어가는 편이니까, 요거 쓰시어 것도 괜찮아요. 예산에 따라서 6700XT 가든지, 상0 7 0 가든지, 상0 8 0 가든지, 아니면, 3090 가든지, 여러분 원하는대로 선택을 하세요. 가성비로 따지면 은 6700XT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은 6800XT고 그 다음이 3 0 7 0이고 308090입니다. 이 순으로 가성비예요. SSD는 970에 에버플러스 나왔는데 그냥 PM9A1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PM9A1은 기바보드에서 환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유의를 하시는게 좋고요. 어좀 가슴 있게 쓰고 싶으면 PM981A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980% 프로 써도 괜찮아요 980% 프로 지금 가성비는 없는데 어쨌든 뭐 아시대피 5000 시리즈면 최대 속도를 커을를 쳐주니까요 파워는 델타 파워를 우선 넣었는데요 델타 파워가 진짜 분량이 낮아서 안정성 있게 작업 용도니까 요걸 우선 추천드리고요 뭐 시소닉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소닉 GX1000 넉넉하게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상0 9 0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아니면 많이 이거는 가성비예요 많이 1050 와트 요 나온 거 신제품 <웃음> 신제품가 좀 그렇긴 한데 나온 지몇 개월 됐죠 이 제품 쓰신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메시파이 2XL하고 디파인 7XL을 넣었는데 꼭 이걸 쓰라는 건 아니에요 요놈들 넣는 이유가 이제 튜닝 메모리 써도 상단에 3열 팬 달았을 때, 3열 순행을 달았을 때 라디 간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놓은 거고 이놈들이 쿨링도 충분히 되면서 마감도 좋고 소음도 잡을 수 있는 케이스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어, 비싼 제품에게는 이쁜 옷을 입혀줘야죠 다만 예산이 좀 빡빡하시다면 뭐 1200M이나 아니면 DLX1, 3100M 정도로 내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견적 평가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5900X 구하는 게5950 구하는 것보다 좀 쉬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5900X로 양쪽 다 짤려고 했었어요 근데 505X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사겠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5900부터 먼저 평가를 하자면 CPU 성능에 중점을 두어서 강력한 인코딩, 렌더링 성능과 함께 게임의 성능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실 따지고 보면 최고의 게임의 성능도 같이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성능이 오저 정도입니다 오션탭 조금 하시면은 q h d 로도 고사양 게임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 5900X의 가장 큰 장점은 여, 멀티 성능이기 때문에 렌더링 인코딩 하시는 분한테 가장 좋은 p c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음, 특히 여러분이 프리미어 같은거 쓰실때 어차피 590을 풀로 못땡겨 쓰거든요 어, 고정도 용도로 쓰시면은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프리미어 편집 5900X의 3070 삼성램 프라임 프로 이렇게 짰을 때는 대충 350만원정도 하는데 하, 비싸죠 가성비가 있진 않습니다 어, 그옆에거는5 9 0 x 의3 0 8 0은 나왔어요 3070보다 게이밍 성능 좀더잘 나오겠죠 30000하고 거의 차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최고의 게임밍 성능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긴 최고의 게임 성능 넣기 좀 그렇긴 하네. 30, 3070단거 치고는 최고의 게임 성능이 해야 되나? 게임 성능도 걸출한 성능을 보여줌이라 적어놓을게요. 걸출한 성능을 보여줌. 오케이. 자, <웃음> 이쪽은 5 5 0 x 를 넣었기 때문에 멀티 성능도 최고고, 게임 성능도 최고고, 뭐, 뭐든지 다 최고에요. 다만, 케이스랑 보드 랭까지 고급 제품을 넣었기 때문에, 총 예산이 아주 높게 나와요. 54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트리램하고 다크 히어로 요걸 약간 밑으로 잡으면은, 400대 한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3090을 선택하면은, 또한600 가까이 나옵니다. 뭐, 어쨌든, 이제 500을 넘어가니까, 가성비는 하늘나라 간 견적. 하지만, 모든 면에서 최고의 타이틀 을다달수 있는 견적이라 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웃음>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500만원부터 40만원대 견적을 풀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가서 좀 해서 수술한 것 같은데 어차피 표를 보면은 여러분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따로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거는 음, 밑에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견적표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퍼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잘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어, 월경인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힘들다.